회전목마 하나만 닦으면 되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두 tidbit>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불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불이 들어와 있었던 거라고. 빛이 나올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더러웠었던 거야. 둘, 야, 둘, 야,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바와와스 시뮬레이터! 내가 이걸 킨게 맞는 선택인지 모르겠다 오늘 이거 해야되거든요 350달러 시장에 저택을 청소해야되는데 와... 해보자 그래, 먼지소색대님, 웬 시간과 계란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내장엄한 거처에 가금료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유는 묻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도시의 가장 공정하고 고귀한 시장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제 이미 망한 시장이에요. 본인이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나마 정상에 좀 가까운 시장이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지금은 보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택 안으로 들어오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에? 뭐, 뭐 밖에서... 밖에서해요 특별히 더긴 세척기 연장기용 바우처를 제공해드렸습니다. 가장 저렴한 연장기용입니다. 어? 아나 진짜 밖에서 청소해야돼? 뭐야 이거 안으로 못들어온다고? 이러고? 미친거예요 엑스트라 롱화학장기 길긴 기와 주둥이 봐 <웃음> 그래 뭐 일단 해봅시다 아이 잘 닦이네 역시 비스타 3000 오늘 파워실을 되게 오랜만에 키는데 그동안 찍어놓은 영상이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올리느라 파워워시 손을 못 댔습니다 지금 현 시점으로 파워워시 8편이랑 9편이 아직 업로드 되지도 않았어요 그, 그것도 지금 아직 공개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10편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영상이 많이 밀려있어요 지금 편집자가 다섯 명이잖아요 이 편집 영상은 엄청 많이 쌓이는데 썸네일이 커버가 안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썸네일러를 더 추가로 구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아니 직원을 뽑은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또 인원을 증축하려고 그러냐 좀 지켜봐라 라고 엄청 호되게 혼을 내서 네입 입 닥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도면 이제 확실하게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규모는 된것 같아요 그죠? 직원만 8명 낚아잡혀서 너무 멋있어. 나란 존재. 야씨 많이 컸구나. 플레이 아니 구독자 수가 30만명인데 직원을 이렇게 많이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웃음> 어.. 나, 내가 너무 직원을 그냥 많이 쓰나? 나, 나, 나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차라리 내가 너희들한테 돈을 지워줄게. 나 대신에 일해줘. <웃음> 약간 이런 마인드라.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 직원. 근데 나는 예전부터 좀 그랬어. 직업에 대한 그런 정보 공유를 하는 게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은 저는 직업에 대한 그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잡았던 직업이 이 유튜버고, 유튜버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씨, 여기 드시면서 여러분, 제 와이프의 솜씨를 자랑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마 주먹밥 위에다가 닭발을 올린 거야.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웃음> 그릇도 이쁘네. 잘 먹을게, 잭키. 맛있어? 아직 입도 안 됐다, 임마. 맛있어? 자 아직 밥을 안 먹어가지고 좀 가자. 야 아, 아, 미안해, 잘못했어. 한 시간 뒤. 우리 무슨 얘기 하고 있었냐? 네밥 <웃음> 먹고 왔더니. 어네뭐 그렇습니다. 어, yes, baby. 역시 땡 소리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군요. 그래 난 이런 정치가들 보면은 좀 되게 안타까워. 정치라는 거 자체가 애초에 정답이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난난난 난, 난 정치는 진짜 절대 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뭘 해도 욕을 먹는 직업이에요.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100% 생길 수 밖에 없고 그리고 막맨 처음에 내놓은 정책을 그 당시에는 막 쌍욕을 할수 있어도 그게 좀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은 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적절한 예시가 한글 만드는 거 세종대왕님의 정책 우리나라 말 만든 거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청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막 언어를 만들면 중국의 화를 입을 수 있다 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신하들이 막 관심 갖고 되게 나쁜 것 같잖아 근데 걔네들도 진짜 그냥 나라 걱정을 한 거야 그냥 옳고 그른 게 없어 정책에는 노른자의 다양한 빛깔을 보세요 왜 그런걸 감상하고 있는 거죠? 여기 시장 좀 이상해 여기 청소해주는게 맞는걸까? 제 네, 순백의 설화 석고기둥과 대조되어 꽤 매혹적으로 보이는군요 아 그럼 이러고 사세요 저 갈게요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야 차타고 가자 젠장 그러면 돈을 안주니까 어쩔수 없이 일해야되는거 저는 아무쪼록 잘 생각하고 판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욕만 하지말고 그 사람들도 다 사람인 걸 어쩌겠지. 정치를 못하면 롤 티어가 떨어지잖아. 저런 놈들이 이제 롤의 생태계를 좀 먹는 거라고. <웃음>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이야. <목소리> 아유, 근데 얘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했길래 청소를? 아니 그, 여기까지는 그래 괜찮아. 저거 어떻게 치우냐고 저거. 어, 잘 닦이네. 15도짜리로도 아주 깔끔하게 이 거리에서 잘 닦이네요. 안 닦여, 안 닦여, 답답해 영도 부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불쌍한 늙은 고양이 율리시스가 아직도 실종 상태입니다. 아니, 그놈의 고양이 언제 찾아요? 아, 그시장의 고양이가 예시장이었구나. 걱정이 되는 건 너뿐이겠지. 아니, 고양이 찾으러 소방관들한테 화산까지 가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이거 걔랑 긁어서 에그 스크럼블 해먹으면 맛있겠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오케이? 겉에는 이제 완벽하네요. 저건 뭐야? 저게 어떻게 던졌어? 야구 선수가 와서 계란 던졌어? 와, 근데 진짜 멀리 나간다. 좋은데? 야, 회전 노즐로 하니까 되게 잘 닦인다 이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가까이서 할 때는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는데 멀리서 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네요. 어? 아 이거 패치됐구나. 아니 돌아가는 속도가 좀 느렸었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네. 네, 밖에서 닦아요. 시장이 안 들여보내줘요. 쓰레기 같은 시장, 소송시킬 거면 좀 안에 좀 들여보내주지. 듣자 하니 마을에 다른 사람들도 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했다더군요. 그래, 너처럼 화산으로 보내진 않잖아. 제가 치노팬츠를 입기 시작했을 때도 다들 저를 따라했죠. 개소리야, 실종신고가 뭐 유행처럼 퍼지는 줄 알아? 너 따라서? 뭐라인가? 실종 신고를 자기 보고 따라 했다고 생각하나 봐. 오손좀 소름끼치는데. 아 씨. 아이뭐 어떻게 닦으라는 거야? 아이씨. 아, 무슨 청소를 저격총 다루듯이 하고 있어. 오예 자자자자자. 아, 아멀로 돌아가서 짱빨라 계단 장식. 계단 장식이 뭔데? 어 이거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확실히 금방 끝났네요 좀 대우를 제대로 못 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엿 같긴 하지만 내부에서 수백만 파운드에 거래가 오가는 웅장한 저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와 허영심까지 있네 미쳤다 아니 이게 그 맵이 왜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열려요 짜증나게 이거 재밌겠다 회전목마 청소하기 허 기계 돌릴 수 있어? 그러면 회전목마 이렇게 틀면서 청소 돌리면 개빨리 끝나겠는데? 파워 세척 전문가님, 저는 유원지에 도착한 떠돌이 카니발에 막 합류했어요. 우리를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전목마를 사들였는데, 더큰 놀이기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뒤처지게 될까 걱정입니다. 꽤 더러워서 직접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잘 청소해서 회전목마를 돋보이게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고용했다고요. 아, 알았어요. 오 뭐야? 부금 나와. 아, 작동을 하네. 회전목마 끄기가 있어. F.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끄러우니까 꺼놓고 주변 좀 둘러보자. 오, 놀이동산이에요. 여담이긴 한데 히쁨이는 단한 번도 놀이동산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히쁨이랑 놀이공원을 가고 싶은데 SNS에 막 현상황 에버랜드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뭐 이렇게 잘안 닦여. 아, 이 녹이네 이거. 아, 이녹는거 싫은데 녹슨 거 닦기가 제일 힘들잖아. 아, 그냥 아까. 이거 하지 말고 끌걸! 너무 후회돼. 아, 이 녹이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 했네. 야, 근데 이거 되게 기분 좋다. 25도 좋은데? 잘 닦인다, 야. <웃음> 컴퓨터 로딩바 보는 거 같아? 너무 느려? 아니, 내가 빠르게 빠르게 하면은, 화면을,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어지러울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때리고 싶게 생겼지? 왜 이렇게 빛나? 영롱하게. 머리 같아. 빡! 때리고 싶어. 뒤통수를. 그냥 요즘 유튜브 보니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유튜브 하던데.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 청소 전문 업체도 요즘에는 유튜브로 청소하는 거 찍어가지고 올리시잖아요. 이제 진짜 유튜브는 일상이야. 부수입으로도 진짜 상당해요. 난, 난 끼가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하기보다 일단은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블랙님은 유튜브 접으시면 뭐하고 사실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나가서 빌어먹지 않을까요? 저는 할줄 아는게 이거밖에 없는데 <웃음> 나는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해 내가 그러니까 뭐 강연을 다닌다거나 상담을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닦여라! 그렇지 어떠냐 뒤통수가 얼얼하지! 회전목마 돌리면서 청소해보자고? 회전목마 돌리면 이 안쪽이 돌아가요 여기, 여기 경계선 보이죠? 여기 안쪽만 돌아가서 일단은 여기 겉에 하고 그 다음에 돌려서, 여기서, 야아아! 이러고 닦을게요. 파워워시는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색감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심지어 약간, 노을진 느낌이네. 그죠? 크 이쁘다, 하늘. 어, 발판 같은 거 없어, 발판? 비계 너무 귀찮아, 타기. 하, 사다리밖에 없네. 어쩔 수 없다. 하아! 새로운 직업이 생,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고? 작업이 생겼다고? 작업이겠지?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내가. <웃음> 나막 요리도 해야 되는 거야, 청소하면서? 이 놀이동산을 전체 청소하는 거였으면 고용주 찾아서 죽였을 텐데, 회전목만 하나만 닦으면 되는 거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야,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불이 들어와 있었던 거야. 불이 들어와 있었던 거라고. 전구가 오지게 얼마나 더, 더러우면은 이게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판별이 안될 정도야. 빛이 나올 틈도 주지 않을 정도로 더러웠었던 거야. 끔찍하다, 끔찍해. 내가 지금 뭘본 거지? 와. 와. 실화입니까? 먼지가 몇 센치인 거죠? 이 정도면 그냥 새로 사! 재활용하려고 아! 하지 말고. 내가 파워시 하면서 맨날 그 소리 하는 거 같아. 이 정도면 그냥 새로 사라고. 아니, 이게, 약간, 뭐, 뭐라고 해. 이, 이, 렇게 튀어나온 걸 뭐라 그러죠? 음, 음각이라고 하나? 양, 양각이라고 해? 양각으로 조각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닦잖아? 그럼 뒤에가 안 닦여있어 튀어나온거 자체는 양각인게 맞는데 그니까 그냥 이거 자체를 뭐라그러지? 튀어나오고 들어간거를 종합해서 요철 구조? 토조? 굴곡은 뭐야? 굴곡은 전혀 아니야 아 몰라 그냥 킬각 떠다고 하자 야 단호 어렵다 아이으 아 손목아파 아 엄마 엄마가 보고싶어요 자 이제 작동시키고 놀자 아, 좀 편한 듯, 한데? 어, 나쁘지 않은데? 말 안쪽이 안 닦인다고?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여기 안쪽 안 돌아가거든. 와, 나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 너무 좋다. 아, 파워시 하면서 진짜 유일하게 쉴수 있는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오! 오! 어, 아, 개맞지? 와, 이게 힐링이지. 응? 여기 다 되는거 뭐? 응? 어? 응? 어? 어? 야 천원씩 계속 들어온다! 아우 나 한숨 자고 올게 <웃음> 아 노곤노곤하네 잠깐만 쟤 방금 뭐라고 짓거렸어? 불행하게도 윌로우 크릭을 지나는 길에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걷고있는 승려 무리를 맞닥뜨렸는데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버렸습니다? 제 절권도 사법님이 항상 비상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최대한 세게 쳐라고 말씀하셨죠 물음표? 그래서 승려를 죽였다고? 나 지금 살인마의 놀이기구를 청소하고 있는 건가 아니 내 고객들 정상이 없어 보면 아 이제 좀 슬슬 노이로져 걸릴 것 같다 잠깐만 끄자 오야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그죠 녹슨게 많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런 것들까지 녹슬었었으면은 진짜 내가 대신에 이거 폭파시켜주고 새로 사라고 했을 것 같아 편하게 보내드립니다 점프, 점프, 점. 뭐, 왜 올라타질 못해? 에이! 올라탔다. 장대가 왜 이렇게 더럽지? 아니 왜장대가안 닦여? 뭐야 엉덩이는 우이야. Oh nice ass. 자 이제 내가 회전한다. 아, 이것도 부금 틀면서 돌아야 되나? 빠빠빠라바바바라바바라바바라라바바바라바바바바 오? 어? 으이야 <목소리> 역 노래를 부르니까 잘닦이는구만 회전목마 돌리고 돌아가는 쪽에서 물만 틀면 되지 않냐고요? 이 틈은 안 돌아가더라고요 요, 요요 요 부위 판 때기는 돌아가고 여기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면서 닦았어요 잘했죠 아 내가 판에 이렇게 타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 어쩌겠어? 내가 멍청한 걸감차 이미 다 청소했어. 이제 파워시 슬슬 접을 때 되지 않았냐? 야, 이 정도 봤으면 이제 질릴 때도 됐잖아. 좀 청소해서 벗어나자. 이제 아, 이게 뭐가 재밌어? 아, 죽여. 날 그냥... 나 이제 다시 프레디로 돌아갈까봐 하하 <웃음> 고민을 좀 해봤는데 프레디때가 가장 행복했던게 아니었을까 청아한 비명을 지르면서 말이지 청소를 하다보니 뭐가 소중한지 깨달아버렸다 할까? 구라고 어디서 공포게임을 비벼 청소게임한테 절대 안해 심장이 안좋아 난 이제 늙었어 심장이 약간만 타격을 받아도 치명적이라고 마음은 청춘이라고? 아니 난 마음도 늙었는데 아니 왜 장대가 계속 안닦이지? 뭐금가 진짜. 아, 목마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아, 아 그러네. 아! 와, 아, 지적 날카로웠다 진짜. Oh yes baby. 나왜 에이미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냐? 내 착각 아니지? 이 자식이 나 밀고 있어. 쳐쳐쳐 쳐. 쳐, 쳐, 쳐. 아 관성으로 내가 밀리나 보다 회전력? 90력이라고 하죠 이걸 아 90력이 안으로 들어가는 힘이고 밖으로 나가는게 원심력이구나 맞네 아니 그 기본적인 단어도 헷갈린다고? 난 진짜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내가 뭐라고 했더라? 맞아 이건 늙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내가 멍청해서 그런거야 어디서 나이 탓을 하고 있어 전국 터지는거 보세요 여러분 음?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역시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돼 어우야 근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토할 것 같아 <웃음> 어지러워 잠깐 쉴까? 어죽었네여게 청소하는 건 힘들어 아니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정말 진짜 청소 업체 하나 개설할까? 거기는 실제로 청소하면서 돈도 벌고 유튜브에 올리면 조회수도 나오잖아 이건 게임돈이라고 내가 아무리 미친듯이 벌어봤자 돈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저 게임돈일 뿐이라고 심지어 지금 이거보다 좋은 청소기도 없어가지고 돈은 많은데 장비 살게 없어요 살게 전문작업 왜안 나와 실제 청소면은 청소 장비값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네. 이 게임이니까 다 내가 갖고 있는 거고. 실제면은 다 사야 되는데. 생각이 짧았구만.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멍청한 유튜버. 플레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하면은 이 게임보다 훨씬 훨씬 어렵겠지. 고개 컴플레인도 있을 테고. 아니, 플레임님, 이거 지금 청소라고 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땐 먼지밖에 안 보이는데. 오! 따라와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더러운 기둥이 남아있었단 말이야. 아. 청소를 해도 해도 끝이 없네. 아 엉덩이 좀 치워봐! 그지 같은 목마 새끼야. 이제 슬슬 분노 단계에 진입하는 것 같아요. 청소가 너무 오래 걸리면은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진답니다. 아 어,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야 퇴근하자 이거 안 되겠다. 아.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뭐, 다른 놀이기구 하나도 청소 안 하고 목마만 하니까 훨씬 편하다고! 개소리 하지마! 내가 꼬부기 불러와서 물대포로 이거 다 그냥 싹다 밀어버릴 거야. 자, 청소했죠? 이러고 이제 돈 받고 가야지. 아! 크레이지 모드 같은 거 나와서 다 폭파시키면 재밌을 것 같다고? 괜찮은데? 빨리 제작진분에게 건의해보자.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해봐. 나, 나, 몰름. <웃음> 귀찮아. 영어로 쓰기. 계란 던지기 모드? 계란을 던지고 다시 내가 청소하는 건가? 너무 사이코패스 같다. 하하! 받아라! 계란! 찰싹, 찰싹. 이제 닦아야지. 주섬주섬. 뭐야, 소음 끼쳐. 아아아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야, 그래도 위쪽 거의 다 청소했다. 조금만 버티자. 이제 와서 후회한 듯 말해. 난바 저 야근 중이에요. 오... 어쩌라고요? 파이팅. 와, 야 지붕 다 했어. 와 진짜 깨끗해.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제가 해냅니다. 야 돌려 돌려 돌림판. 딩. 그렇지. 오 오. 닦아도 닦아도 끝이 안 나. 난해 이제 끝. 슬슬 난다. 난다요. 어 난다요. 어 난다고래. 고래가 올해. 난다요. 알고보니 고래도 그 조류였던 거임. 난다요. 죄송합니다. 맘 a 매야 제발 장대야 한 번에 다 닦여줘.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반짝거릴 수 있게 해줘 제발. 아님 뭐? <웃음> 아! 잠깐만, 약간 모잘라 더러운 곳이 안으로 들어갔나봐. 튀어나왔구나. 이 오메 불망한 더러운 녀석. 데어 조각 장식. 어? 뭐야 이거? 다안 닦였네? 어? 닦였네? <웃음> 와, 됐다. 자 이제 말만 세마리 닦으면 됩니다 드디어 드디어 영영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청소가 드디어 끝이 납니다 도대체 이 게임 왜 하는거야 왜 샀어요 너네 지금 장작들 중에서도 산 사람 이거 되게 많잖아 내가 이 끔찍한 게임의 매출을 앞장서서 올려주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게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님들 이정도면 거의 이중인격 아니냐? 무서워 내 자신이 아 빨리 인정하고 다 닦이란 말이야 반짝거리라고 이거 언제까지 버틸건데 됐다 아다 닦았다 와 진짜 깨끗 야너좀 꺼져봐 와 진짜 하나보면 끝이 있기 마련이구나 퇴근하자 와아와 아! 와. 에박 회전목마가 정말 멋져 보여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넋이 나가겠어요 벌써부터 손에서 돈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군요 하, 내 손에도 돈좀더지어주지 뭐야 이 드릴은 아또 종료하려고 하니까 또 재밌어 보이는 게 자꾸 나오네 야 무슨 굴삭기까지 나보고 청소하래 하지만 오늘은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노화정요 <목소리>